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술에 취해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만으로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수 없으므로 만성 알코올 중독사 하였다면 질병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6나 38473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부의 판단 1. B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비는 질병, 즉 만성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는 사망 이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상태로 지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적이 있고 제2대과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며 음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한 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B가 사망 전 수일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유족의 진술과 검시 결과 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시체 외부에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출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한국배상의학회 사실조회에 의하면 B에 대한 제2내과의원 진료기록의 검사 내역을 살펴본 결과 B에게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B의 검시 결과 나타난 복수와 황달은 간질환의 특징으로 특히 복수는 만성 간질환의 특징이며 B의 사망 원인으로는 간질환, 특히 만성알코올성 간질환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렇다면 사망의 종류는 병사라고 회신하였으며 비가 사망 이전에 술을 많이 마시고 평소 알코올성 간질환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복수와 황달이 있었다면 사망 원인은 만성알코올성 중독으로 병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이 이 사건 1. 보험기약에 따른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여부 이 사건 일보험기약의 질병사망보장특별약관이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비가 보험기간 이전인 2009년 1월 11일 수레치해 지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일보험기약의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비가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를 인정할 증는 없습니다. 3. 이 사건 이 e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이 사건 이 e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이 비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의 제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비가 보험기간 이전인 2009년 1월 11일 수레치해 지병원 의실에 내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인정사실만으로는 비가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성 간질환이 계약적 알리의무에 해당하는 질병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 e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에서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질병이 어떠한 형태로 진단되어야 하는지 그 진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진단이 확정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그렇다면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란 피보험자의 내부적 원인에 기한 질병이 존재하고 위와 같은 질병의 존재가 최소 한도로 확인되는 차원에서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진단된 질병이 원인이 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B가 보험기간 중 알코올성 간질환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위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약관의 해석에 비추어 볼때위 약관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